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전구입니다 약 3개월 전쯤인가요? EA의 엄청난 발언과 배틀필드5에 대한 영상을 둔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게임회사 EA 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게임에 대한 반발을 가지는 유저들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EA를 대차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영상이 어느 한 기사의 캡처본으로 따여 네이버 메인 기사에 쓰이고 있다는 걸 제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저래 저라... 뭐... 해당 영상의 허락은 둘째라고 치고 뭔가 퍼와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는지 영상 제목에 들어가 있는 제 이름과 이, 이 해시태그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하셨더라고요와 정말 감쪽같이 가려놔서 제 영상인지도 몰라볼뻔 했다니까요 어 그런데 가릴거면 다 가리지 제 이름이 들어간 로고는 왜 떡하니 그대로 노출시켜놓고 자료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대충 이름만 가리면 몰라볼 거라 생각했나보죠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영상에 캡처본이 사용된 기사의 제목은 게임은 결국 남자한테 파는 물건이라고? 라는 제목과 페미나치 논란으로 알아보는 여성혐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또한 한두명이 본 기사가 아니라 네이버 메인에까지 실리면서 공감수는 4000개가량 댓글수는 3700개가량이 달린 반응도 매우 뜨거운 기사였습니다 에? 그런데 제 영상이 기사와 어느 점이 부합하여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에 사용된 부분의 기사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뭐제 영상도 로고까지 박아가면서 그냥 쓰셨는데 칼럼 내용 좀제영상에 쓴다고 뭐라하진 않으시겠죠? 아무튼 내용을 조금 읽어본 저의 의견으론 솔직히 말하면 해당 칼럼의 내용들이 아주 틀린 내용들은 아닙니다 게임 안팎 모두 주체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여성들 여성 게이머들이 채팅 등에서 성희롱이나 폭력적인 발언을 듣기 마련이고 실력이 떨어진 게이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성인지에 상관없이 너 여자냐? 같은 욕을 듣기 마련이다 이건 어느정도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제 주위에선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티어가 높거나 힐러를 하면 보르시 대리 여왕벌 등등 별소리를 다 듣는걸 직접 본적도 있으며 심지어 지인분은 이런 불난을 피하기 위해서 닉네임을 여성으로 알아보기 힘든 닉네임으로 변경하는 등 이건 현재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네뭐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내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상력의 부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되게 비난받곤 한다 핍진성이 부족하다는 즉 그럴듯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예를 들어 오버워치 캐릭터 트레이서가 성소수자라는 암시를 남긴 공식 코미스는 어떻게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일 수 있냐 하며 비난을 받았고 EA게임즈의 배틀필드5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중 하나인 머니페니는 의술을 낀 장애인 여성이 어떻게 최전방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쏠수 있느냐며 조롱당하기도 했다 네 일단 첫줄에서 말하는 핍진성은 게임을 몰입하고 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들에서 말이죠 핍진성이라는 것이 그럴듯하게 넘어가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반지의 제왕 빅히트를 친 21세기 대표 판타지로 현재까지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 자체는 애초에 판타지이기 때문에 현실이랑은 거리가 멀지만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기 위해 만들어놓은 정교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난쟁이 마법사 절대반지 그 반지를 가지기 위해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 등등 가상의 세계를 현실처럼 정교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세계를 몰입감 있게 즐기고 감상하고 음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갑자기 트랜스포머의 범블비가 나와 우린 우주에서 온 종족이고 새로운 반지의 힘이 필요해서 왔다 라는 전개가 펼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애초에 반지의 제왕은 판타지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막말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개를 넣으면 반지의 제왕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와 정말 멋진 새로운 종족이 등장했구나 라는 반응을 보일까요? 씨 이게 뭐개 같은 소리야 라는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1 0 0 번을 양보해도 후자의 반응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상상력의 부재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대개 비난받곤 한다 라는 내용은 예시를 보셨듯이 비난받을만하니까 비난을 하겠죠 그리고 예시로든 트레이서가 성수수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당시 오버워치를 즐기시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이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반응이 아니라 그래서 어쩌라고 였습니다 왜냐면 하 당시 저희가 궁금했던 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성적 취향이 아니라 인물들 간의 갈등과 비하인드 게임의 중심에 되는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짜잔 트레이서는 레즈비언 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어쩌라고 라는 대답과 함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게임의 대표 캐릭터가 레즈비언일 수 있어! 하면서 분노한 사람은 적어도 제 눈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의수를 장착한 여성이 최전방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쏠수 있냐며 조롱당했다고 하는데 자 우린 이 점이 왜 이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의 대부분은 남성이었습니다 이건 뭐 자료를 들고 올 것도 없는 상식이죠 물론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대도 존재했고 악명을 떨친 여성 스나이퍼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상을 펼친 대부분의 여성들은 소련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여초사회였던 소련은 많은 여성들이 징집 혹은 자원입대를 하였고 실제로도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영국도 물론 여성부대가 존재했지만 방공부대이기 때문에 전선에 나갈 일도 없이 그냥 본토만 지키는 부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약상을 그린 이야기들이라면 어디까지나 소련에 국한된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머니팬이라는 누가봐도 영국 이름을 가진 여성이 최전방에서 의수를 들고 기관총을 갈겨댄다 이건 조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의수를 착용한 부상병을 최전방으로 내보냅니까 망해가기 직전인 독일이 노약자들에게 총과 완장을 주고 싸우게 한 상황도 아니고 이건 여성이고 남성이고를 떠나서 부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굳이 누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장면을 조롱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자가 나왔어도 비슷하게 까였을 겁니다 게임에 여성이 나와서 총질하는게 비판 덩어리라면 배틀필드4에 등장한 중국인 여성인 한나도 대차게 까였어야 할겁니다 그리고 배틀필드1에 등장한 자라 구프란이란 여성도 시대적으로 어울리는 있을법한 여성을 소재로 사용하였기에 큰 논란거리가 없었습니다 핍진성이 없다는건 그럴듯한 핑계가 아닙니다 무슨 골룸이 라이언 일병 구하게 나와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것도 상상력의 부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니까 비판에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제 영상에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 유튜브의 한 게임 리뷰어는 배틀필드5의 예를 들며 EA를 정치적으로 존나게 올바른 게임회사라며 조롱했고 EA의 크리에이티브 오피서 패트릭 스웨덜런드가 현 게임에 여성이 나오는 것이 싫다면 교육받지 못한 것 이라는 말에 꼬우면 사지 마세요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패트릭은 게임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게임에 여성이 나오는게 실이시다면 게임을 사지 마세요라는 발언으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차게 까는 발언이었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요소들을 처박아놔서 여성이라는 주제가 중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증적인 면에서 시대착오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데 마치 우리가 단순히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을 비판하는 것 마냥 교육받지 못한 놈들이라는 모욕까지 들어가며 저 패트릭의 발언을 우리가 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꼬우면 사지 마세요 라는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개같이 구른 개발자들은 뭔 죄야 개같이 이랬더니 윗대가리라는 놈이 이상한 발언에 대해서 게임의 가치와 기대치는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자신의 신념은 딴데 가서 파세요 혼자 만든 1인개발도 아니고 쉬. 이어서 이러한 남성게이머나 게임 리뷰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나같이 자신은 여성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며 여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게이머들이나 리뷰어들이 보여온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형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변의 여성 게이머에게 물어본 결과 남성 게이머들은 특히 보이스 채팅에서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 여자네? 라고 한다거나 게임상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네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제 주위에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아... 여자네 졌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존재하며 여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보이스 채팅을 하지 않거나 닉네임을 바꾼다는 등 상당히 미친 남성 게이머들이 많은 건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리뷰 리뷰어는 갑자기 왜요? 단순히 여성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리뷰어가 있다고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콘텐츠를 개재한 리뷰어 한분이라도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리뷰어들은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마치 자료에 사용된 리뷰어들이 이런 여성혐오를 한다는 문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또 거의 마지막 문단에는 배틀필드5의 장애인 여성 머니페이를 보고 핍진성이 부족하다고 네 부족합니다 오버워치의 트레이서를 성소수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네 성소수자라고 손가락질한 적없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성소수잔데 어쩌라고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보르시 이건 잘못된 단어가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사라 캐리건을 xx라 욕했다고 하는데 뭐 이건 정황상으로 쌍년으로 보이거든요 뭐쌍년이란 말도 못씁니까 가끔 드라마 보다가 아주 독한 악역이 나오면 어르신들도 으저쌍년 어, 이러는데 어르신들도 여성혐오자들이겠네요 그리고 미러스 엣지의 주인공이 동양계 여성이라고 못생겼다고 비웃은 것도 다는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남성 게이머와 남성 리뷰어들이다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개구먼 신봉선씨를 닮아서 봉선스 엣지라고 불렸던 기억은 있는데 단순히 못생긴 동양계 여성이라고 비웃은 사람은 본 기억이 없네요 뭐 전체적인 내용들은 어느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고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것 같아요 실제로도 별 이상한 놈들 때문에 게임에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 받아야 마땅하죠 옆에서 지켜봐도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런 점들 때문에 게임 내 음성채팅 성희롱 처벌법 발의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볼수록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에게 갖은 불만이 아니라 왜 욕을 먹었는지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이해 시대적 배경의 이해 게임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 시리즈가 가져온 전통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이 그저 남성 게이머와 남성 리뷰어 라는 사람들을 특정지어서 비하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틀필드5에 등장한 머니페니 뿐만 아니라 왜 배틀필드5 자체가 까이고 있는지 당시에 수많은 문제와 스토리에 진전이 없던 오버워왜 뜬금없이 성소주자를 들이밀어 욕을 먹었는지 사라 캐리건이 스토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쌍년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지 전혀 게임에 대한 배경이 없는 실없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게임에 단순히 여성이 등장하는 것으로 남성 게이머나 리뷰어들이 욕을 했다면 타임즈 선정 최고의 비디오 게임 목록 중 하나로 선정된 툼이더 시리즈는요? 호라이즌 제로도는 어떻게 2017년 최다 고티 수상을 차지하고 메타크리틱 점수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문단에선 이쯤 되면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라는 유행어가 절로 생각날 지경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쯤 되면 인터넷 유행어가 하나 떠오르네요 자자 우리 모두 따라해봅시다 뻔한 지식으로 아는 척하지 않는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